든든한게 먹고싶어 든든한거? 자 됐어 너나 먹어 니 <웃음> 네 말대로 남동쪽으로 길을 떠난지 벌써 한참이 됐는데 어째서 마법책도 흔적도 없는거야 뭔가 잘못된거 아니야내 아, 말은 한번도 절대 틀긴적이없다니까 됐어 못참아 저는 못참아 말리지마 나 입에서 뛰어내리고 말거야 말리지마 아무도 안말리는데 그치만 입에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끔찍해하는 <웃음> 그 개고리가 변해버려 아무렴 내가 진짜로 뛰어내리겠니, 바보야?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거같아 주나? 배우는 거라고 해봤자 먹는 얘기뿐이면서... <웃음> 미안해, 지나 혹이 났을 때 이렇게 나뭇잎을 붙여주면 났는데 전에 만난 작은 새가 가르쳐줬어. 정말 대단해요, 공주님. 나뭇잎의 요정이라면서 여태 그것도 몰랐어. 뭐라고요 야, 말이 너무 심하잖아. 왜 자네가 화를 내는 거지? 나는 알지? 알지. 나 볼래? 야. 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. 리 리도 곳을 공개를 해이 멜로디도 길을 떠날 생각 같으면 까맣게 잊어먹고 선 안녕.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척정이라고? 그런 거야? 뭐야? 안 갔다, 멜로디. 야 위험해! 어? 어? 넌또 어째서 몸이 줄어든 거야? 그냥 마법을 걸었으니까 그렇지. 그... 와, 나랑 똑같아졌네. 마법을 푸는 방법을 찾아내긴 한 거야? 물론이지. 그럼 슬슬 얘기를 시작해 볼까? 빨리 말해. 몸이 다시 커지리만 말이지? 이 붕어풀의 열매를 먹으면 돼. 귀엽다. 정말로 붕어 모양을 하고 있네. 이번엔 또 물고기도 변하거나 하는 거 아니야?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아? 성격이 그러면 따돌림 당한다.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됐는데 그래? 잘 봐. 정말 굉장하다 응? 누가 악수하지? 빨리 부은 열매나 내놔! 안타깝지만 말이지. 방금께 마지막이야. 누가 어쩌고 어째! 어쩌?